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을 치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스파인 앵글 유지,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볼을 쳐야지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를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그리고 그 교정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트랙맨에서 제공을 하는 임팩트 로케이션 화면이에요 내가 공을 치면은 어느 부분에 공을 맞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방금 친 공은 중앙보다 살짝 아래쪽에 공이 맞았죠? 자, 이런 식으로 공을 칠 때마다 트랙면에서는 공이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 임팩트 로케이션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스파인 앵글에 관한 것은 여기서 볼이 중앙 기준으로 위쪽 혹은 아래쪽에 맞는지가 결정이 나게 돼요 물론 앞, 뒤, 바깥쪽, 안쪽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위 혹은 아래쪽에 맞았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 앵글을 잡으려고 하면서 하는 많은 실수들이 뭐냐면 바로 척추에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셋업 때부터 몸이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져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살짝 말려 들어가듯이 이런 셋업을 잡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은 몸의 회전에 굉장한 불편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윙은 설령 중앙에 맞더라도 스윙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거리가 충분히 나가지 않겠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너무 척추각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몸의 힘이 지나치게 특히나 등쪽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허리 부분, 등쪽이 아니라 허리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셋업이 이렇게 일자로 꺾인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되면서 잘못된 셋업을 만들고 그로 인한 미스샷, 느린 스윙 스피드가 나오게 됩니다 셋업은 상체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앞으로 기울여주고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만 스윙을 하면 되지 여기서 굳이 힘을 더 줘가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가면서 억지로 척추각을 맞추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두번째, 스파인 앵글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자 셋업은 루즈하게 잘 썼어요 자그 상태에서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스윙 때 <웃음> 척추에 지나치게 힘을 주고 공을 치려다 보니까 몸이 웅크려지게 돼요, 지금처럼 그로 인해서 팔로스루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몸의 회전도 방해하면서 마찬가지로 공이 정타에 맞을 수도 없지만 공의 거리나 방향성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자 세번째, 우리가 스파인 앵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많이 하는 실수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진행될 때 힘의 진행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몸도 힘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같이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내려와도 됩니다 내려와도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려왔다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서 자,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잘 올라오면서 공이 맞게 되면은 볼이 지금처럼 굉장히 중앙에 맞게 돼요. 파워도 훨씬 더 많이 실리고요. 거리도 굉장히 쉽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스파이닝글을 유지를 하려고 몸을 버티고 힘은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몸이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간 상태에서 그대로 치고 몸이 올라오게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가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좀더 심해지면, 아 이거 좀 심했네요 <웃음> 네. 좀 오버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팩트가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요 드라이버를 찍어 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윗 스팟 위쪽에 공이 맞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뽕샷이라고 컨택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공이 위로 높게 뜨는 그런 볼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고 를 싶다면 은 내 척추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힘의 진행 방향인 반대쪽으로 힘을 써야지 일어나는 데 힘을 써야지 내려가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합쳐져서 앵글이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스윙을 할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 라인에 잘 맞는 그러한 임팩트가 나오게 됩니다 힘은 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진행이 아래로 될때 몸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주셔야지 내 느낌에는 몸이 일어나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몸이 일어나질 않고 두 개의 힘이 맞물려서 그대로 스파인 앵글이 유지되면서 다운스윙이 되는 것을 비디오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본인 느낌에는 이게 분명히 일어나는 느낌이 맞아요 근데 실제 비디오상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꼭 나오는 실수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배치기예요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은 클럽을 백스윙 갔다가 아래쪽으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몸을 일으킬 때는 양 발을 균등하게 쓰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균등하게 쓰면서 이렇게 일어나 준다면 회전과 몸의 스파이닝글 유지가 동시에 되겠지만 왼쪽을 막아 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일어나면서 돌게 되면 지금처럼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회전을 만들게 되고 몸의 오른쪽 사이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덮어치는 스윙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세울 때는 오른쪽 사이드보다는 왼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보다는 양쪽 사이드를 같이 쓰면서 이렇게 일어나 주신다면 내 느낌상에는 굉장히 일어나는 스윙 그러나 비디오 상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파인 앵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시려고 굳이 허리에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서 잘못된 셋업을 가져가지 마시고 다운스윙 때 지나치게 힘을 주면서 몸을 웅크리고 몸을 굳히는 그런 잘못된 척추가 웅크려드는 그런 잘못된 스윙을 하지 마시고 왼쪽 사이드와 오른쪽 사이드를 같이 일으켜 세우면서 내몸내 내 느낌에는 내 상체가 일어난다는 라 느낌 이렇게 일어난다는 라 느낌이 들면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내 느낌과는 다른 아주 척추각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비디오상의 스윙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조금 더 쉽게 스파인 앵글 유지를 하면서 공을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